반갑습니다. 김세영의 잠재의식 트레이닝에김세영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주신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을 어떻게 찾고 나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나?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웃음> 놀랍습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천국으로 딱 들어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문 앞에 베드로가 딱서 있는 거예요. 오, 그 유명한 베드로다! 근데이 베드로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사실을 이 남자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살아 생전에 역사랑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뛰어난 장군은 누구였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심드렁하게 저기 보이시죠? 저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찾아보, 찾아보니까 어떤 노동자 한 명이 딱 나온 거예요. 어? 아니, 어떻게 저런 평범한 노동자가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 사람이 만일... 장군이 되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최고의 장군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오늘 어, 소개해드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어, 강점 혁명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기의 재능을 모르고 그냥 노동자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장군이 되었다면 자기의 엄청난 재능을 내재돼있던 재능을 활용을 해서 인류 역사 최고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얘기죠. 어, 이 책에 또 마이클 조던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원래는 야구를 했었어요. 야구선수로서 자기 꿈을 펼치기를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야구를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은 농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농구로 전향을 하죠. 야구선수가 농구선수가 된 거예요. 그럼 그전까지 야구선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농구 선수로서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마이크 조던의 그 덩크샷 보셨죠? 예, 발휘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인류 역사상 정말 최고의 또 어, 농구 선수가 배출이 되었는데 이 강점혁명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는데 내가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내가 그 장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사업적인 엄청난 소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냥 뭐 노동자로 있거나 아니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거나 제가 사실은 우리 석세스 프린서플에 보면 자신의 뛰어난 재능에 집중하라는 라 부분이 있잖아요. 즉 나의 본 능력, 능력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외주화 시키는 거죠 맡기거나 해서 어, 외부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엄청나게 높이는데 그럼 과연 내가 잘하는 걸 어떻게 찾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책한 권이 아니고 30년 동안 어,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고 혼자 찾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 갤럽에서 나온 스트렝스 파인더 강점찾기라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어, 강점을 찾는 거예요. 간단한 조사처럼 어, 질문에 어, 답을 하면 되고요. 그 질문에 답을 14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강점이 도출이 되게 되죠. 어, 저는 잠재의식 전문가니까 이 강점을 찾고 나서 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단지 내가 강점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강점에 집중하는 거 이외에 우리가 의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지금 저의 해안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뭐가 나왔냐면요. 첫 번째 행동, 그리고 두 번째 미래지향, 세 번째 책임, 네 번째 성취, 다섯 번째 수집이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로 행동이잖아요. 제가 드디어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니까 끌어당김 법칙이 궁금하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 제케미드 쌤한테 달려가서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작년에 또 다시 미국에 달려가서 세도나 메소드를 배우고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 그냥 바로 창업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을 바로바로 바로 실천하는 일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첫 번째 강점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로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어떤 걸 깨닫게 되었냐면 제가 어떤 유튜버를 봤어요 그때 어떤 유튜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컨설팅을 아무리 받고 아무리 뭐 좋은 거를 공부를 하고 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책을 봐도 영상을 봐도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인이 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느냐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돈을 벌지 못하느냐라고 전국을 찌르는 거죠 그 이유는 행동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저 유튜버도 분명히 강점이 행동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점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또 성과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단지 내가 이 강점을 활용한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떠나서요. 제가 이 강점, 즉 나의 이 재능 하늘이 주신 강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다른 사람은 나랑 다르게 저 사람은 행동의 부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의 옮기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해의 폭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강점이 내가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다. 뭐 지적 사고의 능력이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어떤 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쫓아오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성질이 날수 있겠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세도나에서도 말씀드리고 석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있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때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을 보고 이제 답답해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행동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지적성하고가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교성이 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잣대, 나만의 색안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하지 못하게 되면 그 욕구에 대한 좌절, 만약에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교성이 강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그런 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되면 욕구가 좌절되니까 짜증, 분노, 우울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이제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해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픈 이유는? 나의 이러한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다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재능이 이쪽으로 강야, 강한데, 나의 성향이 이런 쪽으로 강한데 이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나를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들이 모두 잠재식의 정화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화가 별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점혁명을 저의 나름 인사이트, 해안을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이 책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강점을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책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강점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과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찾았던 강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겹치는 게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익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뭐 커뮤니티 카페나 유튜브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강점을 이해하게 될때 나의 내면을 더 받아들이고 더 사랑함으로써 이 잠재식의 힘을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재식 트레이너 김세윤이었습니다.